야, 근데 나 진짜 탑이 진짜 얼마나 구리면은 9400점인데, 부캐라서 플레이해서 60% 밖에 안 나와. 내가 이상한 건가? 질판은 그냥 다 쳐야 돼. 탑이라서. 근데 정글러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지. 정러가라이을 <목소리> 이기는 순간이 있거든요. 아, 죽었는데요. 할수 있나요? 그렇네요. 감사합니다. <목소리> 이거 슬쩍 가서 훔쳐볼까? 아냐, 절대 얻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괜찮아, 잘될 거야. 너희든, 밝은 일에 가있어. 다음은 여긴가? 죽었죠? 사나? 이거는 진짜 풀스택이라, 처음에 내가 이리 안 나? 프 있고 제도 프 있고 씨, 득표 있네 나이스. 아이고, 어쩌면 좋냐 탑 라인 다다네 자, 일단은 득표율 1위 클레드. 자, 클레드 선수 지금 득표율 1위에요. 당선 유력합니다. 유력, 유력 후보에요. 기호 1번 클레드, 기호 2번 렉사인데 지금 거의 표, 표 상황이 9대1로 갈렸거든요. 과연 클레드 선수 어떻게 이득표율을 뒤집을 것인가 아 판테온 신발까지 나왔죠 이거 클레드 선수 어떻게 <웃음> 어떻게 뒤집을 건가요 이대로면 은 분명히 탑승가 나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글쎄요 과연 음 인연이 판테온 때리는데 판테온이 라인을 굳이 정리하려고 한다 이거는 뭔가 살짝 끼름찍 하지만 그래도 들어갑니다 왜와이 나는 탑이니까. 아니, 씨, 진짜 끼는 칙하네 아, 아, 진짜. 이거 여기 있는 거 아니야 또? 계속 불과되면 진짜 리얼 사이코다. 아싸 지나갔죠. 무사히 지나가기만 하면 돼 이거는. 당했어야 되는데. 자 득표율 95대 5가 됐어요. 아, 진짜 이거 큰일났죠. 아, 진짜 근데 이대로 가면 진짜 당선인데? 클났다. 아, 얘 라인홀딩 하잖아. 내가 돌아왔다. 개새끼야! 아, <웃음> 97대 3. 와 사사태. 때... 에안 빼요. 짜잔, 내가 돌아왔다. 이거 그냥 어시라도 안 주려고 일부러 포탑에 잡은 거예요? 던지는 거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 아, 근데 방금은 아깝다. 판테온 오지게 그건데 잡은 건데 한 번만 잡으면 되거든. 없겠네 이거 이대로 가면 또겠는데 이거 타? 이든네아아 <미드네> <미드네> 큐를 아, 못 맞췄어. 큐 맞췄어야 이거 이길 수 있는데 큐를 어설프게 써가지고 점프 타이밍도 놓쳐버리고 컨커 타이밍도 놓쳐버리고. 뭐지 와서 큐. 뭐지? 오바지 적당히 좀 하지. 어. 어 아쉬운데? 진짜 아쉬운데 이거? 아 진짜 너무 아쉬운데? 아 너무 아쉬운데 이건? 이건 진짜 아쉬운데. 아 이거 이것도 집을 가야 된다고? 개오 가지 안 가지? 저만 같이 썼지 아까 저만 볼 똑같지. 야 근데 가야 될것 같기도하다 아, 네, 느낌이 당당하네. <웃음> 아한번 내려가라. 나 라인 좀 밀고 좀 크고. <웃음> 아이씨 죽어도 안 내려가네. 라인 전만 하냐 왜? 한 번만 내려가 주라 진짜. 아 진짜 너무 괴롭다. 아이 미친가 진짜로. 한번 이거 해야지. 맛동 공수 똑같아요 아마도. 괜찮아. 아좀 내려가라 진짜 전마 들고 시 정복자 들고 궁도 라이네스는 판디몬이 어디 있냐. 나이스 안 가요. 제가 가든 말든 죽는 건 똑같기 때문에. 이거 아 이거 또 타보지. 이거 마, 미드 가서 그거 안풀 거야. 와, 나큐한 방에 260나가는데 씨. 라인전뭐할 거야? 알았어. 나랑 놀자. 아니, 저희 바텀 터져나가잖아요. 저희 가가지고, 공으로 좀 잡고, 어? 좀 밀어요. 왜 나한테만 그래, 여봐지. 그렇지. 아니 다른 라인 다터졌는데 이런 데도안갈 거라고? 그렇지 가야지 이거는. 이건 가야지. 이건 가라. 진짜. <웃음> 나 이번에 진짜 민다. 오케이, 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포탑 오지게 먹어야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그렇지. 데려가면 어 뭐야 이거. 뭐 야, 이거 나잖아. 아야, 근데. 미치. 바다. 저거, 터지는 데. 궁을 안쓰고 <웃음> 이거, 회생 가능한가요? 회생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거는 회생 거 이거. 돼요? 이런 거는 회생이, 회상, 회생의 문제가 아니야. 어떻게 하면 많은 어그로를 끌 것인가. 그것을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무슨 얘기인지는 게임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래, 이래도 이길 수가 있어. 사실 몸값은 얼마 안 해요. 일, 일곱 번이어 죽은 거라서. 한 112원? 그정도 들어갈 거야. 100원? 112원? 레벨도 낮아서 경험치도 별로 안 들어가고. 이럴 때 중요한 거는 내가 저 사일러스를 만났을 때 사일러스를 이기려고 해야 돼. 아니, 판테온이라서 가능해요. 판테온이라서. 우리 조합이 또 괜찮거든. AD 상대로 괜찮은 조합이라서. 얘를 이길 수가 있어야 돼. 얘를 이길 수만 있으면은, 그러면은, 게임은 이겨야 돼. 그러니까 판테온, 이제부터는 죽으면 안 돼. 이제부터는 진짜 빡게 해야 돼요. 이제부터 절대 죽으면 안 돼요. 진짜. 이제부터 죽으면 그냥 역적이야. 이제부터는 진짜 트롤링이야. 여기서 죽으면. 이러면 판테온이 나한테 끌릴 수 밖에 없어, 어물어가 그럼 난 라인만 계속 밀어 넣으면 판테온의 영향력이 그렇게 키를 먹은 것에 비해서 우리 바텀이 캐리하는 것보다 영향력이 안 나와요. 그러면 게임을 이기는 거지. 탑에서 빵꾸가 나다 보니까 영도 가져오게 되고. 제 득표수가 다 사일런스한테로 지금 이양되었습니다 여러분, 정치는 살런스한테 정치는 사일런스한테. 딱어 지금 어감도 좋잖아. 사일러스 사이언스. 안돼 정치 낭합이다 지금 당선이다 이거. 이렇게 되면 내 탓이잖아 이러면. 아 라이즈 형 없는데. 나 밀기도 좀썼는데 갑시다. 안돼 우리 팀이 망할 때마다 저는 득표율이 올라가거든요. 우리 팀이 죽으면은 무조건 팀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라는 마음으로 해야 돼 제가 이겨요 이런 거 먹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지금 제 눈에는 제가 인간처럼 보이지만 팀 눈에는 제가 약간 그 뭐냐 들짐승으로 보이거든 반반 들짐승으로 보일 거야 아풀을 못 맞추면 못 잡는데 Q를 맞춰버리네. 여기서. Q 맞췄으면 잡았거든? 근데 플래시가 있었으려나 괜찮아요. 못 잡아도 그냥 이 모션만으로 의미가 있는 거라서 어 뭐야 우리 사일러스 사이드에서 위태위태하네? 오케이 오늘 안주는 너다 하면서 게임을 이기는 거지 들어가세요. 뭐사네 그쵸? 스스로 먹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중간인 얘한테 줘야 돼. 잘큰 얘보다는 중간인 얘. 어차피 나는 한타를안할 거거든. 그리고 이미 쌀로스는 이겨요. 그죠? 그게 커. 쌀로스는 이기는 거. 내가 아무리 망해도 한 명을 이기면은 나는 그때부터 1인분을할수 있는 출구가 있어. 근데 한 명도 못 이기면은 아무리 잘 커도 한 명을 한 명도 못 이기면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진짜 식은 땀이 나는 거지. 야씨나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이말이 나오는 순간식시땀이나는거예요와 진짜 탑을 이리 파주고 복벌해놓고 개쓰레기마냥 못하는 판테온 진심 맞지 맞지 아나 근데 한타 안할건데? 저 한타 안할건데? 그치 그치 그치 그치 야양야이양 성공 야 득표 다 몰아가지고 한 번에 좀고박시웠다 저거 아 너무 통해 한테가 많이 쎈가봐요 쎄죠 지금 타이밍이 되게 쎄죠 저랑 코어가 하나 차이나가지고 그러니까 라인전이 망한 거는 정글한테 집중 공격을 받은 것도 있고 판테가 전화를 들고 오면 사실 엄청 쎄요 아 어, 안돼 이러면 다시 당수는 안돼 이거 한타 여기서 보는 거 되게 안좋아보이는데 안좋아보이지만 좋아보이기도 하는데 약간? 나빠 보이네 다시 았다가다 빠졌다. 달라서 찾아가지고 아니 너네 너네가 죽으면 내가 당선이라고 씨. 너네 목숨은 나까지 달려 있는 거야 이거는. 조심해줄래? 얘들아 너네가 지면 내 탓할 거 아니야. 아니 그거 바로 못 가요. 어차피 용 갑시다. 여기서 한탓 가리 합시다. 못 하나요? 못 하나요. 안 되나? 아 이거 이거 가져서. 가도서앞에부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오케이. 좋아요. 지진. 아, 아, 아, 아, 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면 아, 아, 마 우리 정글도 마음 아, 엄청 아, 팠을 거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